오늘은, 어, 2018년 양력 2월 26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어 1월, 하고도 벌써, 어 11일. 11일. 음, 참, 날짜도 잘 갑니다. 기축일입니다, 기축일. 기축일. 어, 자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음 새벽. 1시 6분. 1시 6분입니다. 월요일. 이 천일이 자다 말고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하하하. <웃음> 여러분들, 뭐, 낮이나 밤이나 편할 때이 천일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 천일은 자다 말고, 요바 이 <웃음> 이 요밤 중에, 뭔 짓이, 뭔,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웃음> 이제 우리, 어제, 저 이제 새벽이, 오늘 지금 이제 새벽 시간으로는 월요일이고, 그, 일요일, 어제가, 휴일이었고, 뭐, 올림픽 펜 한다고, 뭐, 떠들썩은 하더구만, 뭐, 딱히 뭐, 이 천일은, 요즘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어, 참, 수행하는, 수행을 하는 그도 닦는, 뭐, 그렇지 않아도 도 닦고 앉았는데, 이래저래 도 닦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꼼짝을않고 하루 종일 띵글거리고 있다 보니까, 그, 저녁에, 뭐, 그냥또 자기도 록렇게 해서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일찍 자자 싶었는데, 술 한잔 먹고 자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식 인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인사를 안 올립니다. 술 먹은 날은 그랬는데 이게 뭐참 버릇이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실령님들이 <웃음> 이 제자를 <웃음> 일어나라서 <와서> 기도하라고 옷상에옷 <웃음> 올리고 인사하라고 깨우는 건지 도대체 이게 잠을 잔 건지 안잔거지 비몽사몽 도대체 이게 모르겠더라는 얘기죠. 아 <웃음>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잠을 잔 거야 망 거야 <웃음> 뭐 그래서 시간을 확인했더니 12시 반이었습니다 12시 반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에, 한 2시간 2시간은 더잔것 같네요 한, 한 2시간 반그 정도 잔것 같은데 하나도 안잔것 같지 말뚱말뚱하니 뭐 그렇다고 너무 숫자가 열어 이 됐으면 그나마 올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깨 <웃음> 일어나서, 에 뭐, 정신 차릴 것도 없이, 뭐, 뭐, 빨뚱빨하니까 준비하고, 옷당에 인사 올리고, 지금 저 뒤쪽으로 초 하나 켜인가만 찍힐 거예요, 뭐. 그, 평상시에는 초를 세개 켜는데, 가운데 하나는 365에, 에, 켜놓고, 양쪽은 인사 올릴 때만 켜고, 이제 뭐, 이런, 그렇습니다. 계속 스를 거예요. <웃음> 아 어떤 분들은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은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온다고안 드시는 분 계신데 이 천일은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웃음> 잘거다 잡니다. 그래서 신경 안 씁니다. <웃음> 아, <웃음> 전일이, 어 금일은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까. 전에 한번 이게 생각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랑, 아 그, 무덤 산소. 아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 얘기. 그 재미난 얘기랑, 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좋은 자리에 그 산소를 묘를 쓰고 그 망자를 갖다가 모시면 까짓거뭐 그것처럼 좋은 게없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사예 본의 아니게 그뭐 이렇게 산소 자리를 잘못 잡는다든지 에, 그래서 집안에 풍파를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수각 날려라 뿌려라 이제 하는 그런 조어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어, 이득도 아니고 탈도 안 잡고 음? 그렇다 속된 말아 똔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조상님들 부터 또 우리 그 조상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업을 하는 대기업 대기, 하는 대기업의 어, 대기업가들이라든지 그, 그 잘난 잘난, 그, 그, 임금이라든지, 막, 이런데 보면, 옛날부터 막, 더 좋은 데를 잡으려고. 명당이라고 하죠, 이름하여. 풍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손, 자기들 후대에, 자손 발복,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명당 털을 잡고, 뭐 혀를 찾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 하나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자손이 덕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왜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생전 못된 짓만 하던 사람, 그런 데, 그런 데 갔다, 그런 땅에 묻었다고 하면은, 그게, 그, 발복, 발복해가지고 자손들이 자, 잘, 자라살것 잘, 잘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명당, 명당의 터라는 것은 직입니다. 직기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이 왕성한 거거든요.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은 왕성한데 살아생전에 못된 짓은 못된 짓다 하고 그런 악인을 갖다가 그런 터에 묻는다고 하면 그 명당의 직이 기운 터가 발언 발복해가지고 그 사람 죄를 없애주거나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고 죽은 귀신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덕과 그 본인의 덕 본인의 공덕 이것 플러스 지기 땅의 기운 왕성한 기운 플러스 하늘의 뜻 플러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바로 그 명당터가 발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 이게 심각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저기 우리 요즘 얼마 전에도 뭐 저기가 그 사형수들 사형 집행 안 하고 있는 그 인원이 뭐 얼마라고 나무 나오더구만 방송에 그런 사, 사 사형수에 준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죽으면 그런 명당터에다 묻으면 그집 자손이 잘될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얘기, 요것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시간이 한 시간 넘다 보니이 천일이 사는 동네는, 완전히 쥐죽군듯 합니다. 지나가는 개미 하나도 없어요. 아, 지나가는 동네, 똥개 개새끼도 안, 안, 안 지나갑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보니까, 이 천일도 말소리가, <웃음> 속삭이듯이, 작게 작게 나오니까, 그래도 요즘은 마이크 바꾼 바람에, 괜찮습니다. 이게, 쏙 터지지가 않아요. 딴 때는 막쏙 터졌는데 그냥 괜찮아요. 몇년 됐습니다. 한한 한 3년? <웃음> 3년 정도 됐는데 <웃음> 어, 이 천일 꿈에 어, 산소 그러니까 묘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일반 묘잔도 이런, 이런 둥근 이런 묘가 아니고 묘 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옛날 이게 그 흑벽으로 진듯한 옛날 집 작은 집뭐 그런 모양으로 했는데 뭐칸칸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좁은 옛날 시골 그북 아궁이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큰 그래서 그 무덤 안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2001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딱 보여준 게 뭐냐면, 무릎, 무릎, 이 무릎, 이 정강이뼈, 정강이뼈가 하나가 딱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어, 정강이뼈가 되게 커요. 되게 다른 뼈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덤이라고 하면서 정강이뼈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되게 크고, 그렇고, 이제 움직이다. 그거 다고대목만보여고딱 끝났어요. <웃음> 생각을 해보니어 이게 뭐지? 이게 깨고나서 소스는 딱 그겁니다. 무덤 정강이뼈 크다 요세 가지 요세 가지만 알려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천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뭘까 했더니 이 천일이 관리하는 면은 딱 한기가 있습니다, 한기. 또 그냥 우리 작은, 이 천일의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무자손으로 살다가, 음, 우리 할머니, 우리 이 천일이 할머니, 형수였어요, 형수. 우리 할아버지 형수. 이 할머니 압박과 핏박에 그냥 서름에 받다가, 음 고생고생만 하다가, 그, 돌아가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워낙 귀골이 장대, 장되셨, 장대하셨답니다. 이 천일의 집안 자체가 그~ 이~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보니 <웃음> 뼈도 굵고 었 그래서 이~ 그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이 저는 못 봤습니다. 내기 때, 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살아생전에 들은 얘기로는 워낙 비교해서 그~ 이장 원래 그~ 고향, 고향에 있다가 고향 그~ 다 그~ 군부대를에서다 이~ 예, 나오다 보니까 산소도 파갖고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워낙 그 할아버지가 그 뼈가 막 굵고 크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할아버지 산수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늦닷없 산소를 보여줬고 정강이뼈 할아버지 정강이뼈가큰 어? 옛날 말로 장수같지만큰 이런 이런 뼈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천일이 그 바로 어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인근 궁주 그 계룡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묘를 그 우리 아, 이천일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그 둘자리다 보니까 자손을 놓고 양자 개념으로 그 할아버지의 그 제사를 전했고 지금까지 이천일이 전해 드립니다. 얼마 있으면 참그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제사를 2 0 0일에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그길 그때가 한 겨울이었나 한 겨울 한 겨울 아무래도 지금도 여름 겨울이. 겨울이 쫓아갔어 이게 막 이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겨울에 이럴 일이 없는데 주변에 딱히 뭐 문제 생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서 봤을 때 아이고 어떻게 됐나 그게 그 할아버지의 다리 있는 다리 산소를 기준했을 때 다리 있는 쪽이 움푹 꺼진 겁니다 산소가 이게 웬일인가가 봤더니 그 산소 주변 경계점을 해 가지고 그 구기주 땅이 있었는데 구기주 땅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뭐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잡목을다 잘라내고 다른 나무 심는데 인부들 인부들이 싸가지도 없지요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나무 큰 나무가 우리 산소 쪽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그 나무 가지가 산소를 갖다가 친 겁니다 치다 보니까 가지가 산소를 뚫고 안에 빵 내가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나무 떨어졌던 나무나 이런 건싹 치웠는데 그러면은 산소에 구멍난거 그것도 지네들이 흙을 갖다 메꿔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해놓는다든지 이러게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질 않은 거죠 나무만 치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 여장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바을로 내려, 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마을은좌 아래쪽에 있었고. 다행히 산수 앞에까지 산임도가나 있는 바람에 차끈 끌고 올라가고, 내려가가지고 이장을 만나서, 그삽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삽을 빌려서 둘러 올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군역빵꾸한 데를 흙을 갖다 채우고, 메꾸고, 옆에 잔디 같은 걸 뜯어가지고 덮어놓고, 꾹꾹 밟고, 단돌이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산소를, 그, 이, 그걸 알아봤더니, 그, 어째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해서 이장한다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이게 딱히 누구한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당받고 나와서 하루 일하는 인부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남이 묘가 망가졌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것이 리인데 응? 그렇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천일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당신이, 이천일에게다 그것만 보여준 겁니다. 산소가, 산소 그, 이 모양을 보면은, 그 머리 부분이 있고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딱 뉘니까. 뉘는데 다리 부분에 그쪽에 근육이 막, 막뽕난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다른 뭐, 짐승의 흔적이 치고 들어온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얼른 더 이상 이 해가 없도록 단둘이 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많이 닫고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그런 경우도 했던 거고, 그나마 이제는 이 천일이 지내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권립으로 와 계십니다. 권립으로 와 계시다 보니까 이 천일한테 당신의 저기를 그렇게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산소는 그그 그 산소는 이 천일의 그러니까 아버지 명이나 천일의 명이가 아닙니다. 그게 큰아버지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당신 명으로 있었는데 큰아버지도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지, 뭐, 사촌돌 명의로, 해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명의만. 내내 네, 네. 뭐, 그쪽에 찾아댄 거 저기 하는 건 2000일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어찌됐든지그 지네들이 할 건데, <웃음> 여하튼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에, 아, 또한 가지. 그, 이 산소에 대한 일화도 재미있는 게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천일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 많은 도공보를 하시고 응? 명산 대천 달라대면서돌아댕니고이렇도닦으시고 공부하시고 당신들 주변에 이렇게 불쌍하신 분들 다 이렇게 거듭 거둔 백이고 의술 이렇게 막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참 오래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천일이 젊을 때 얘기인데, 얼추 한, 한 30년 정도 되나보네요. 그, 우리, 2001의 모친, 에, 모친도, 그, 말씀했다시피, 그, 만신으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제자길로 간지 아마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머니, 이 엄마 한데, 이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한 데는? 우리, 본인 아버지죠, 그죠? 이 천일한 너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왜, 왜알 따라서, 무릎이 시리다고. 무릎이. 어, 이 무릎. 미, 무릎이 시리다. 어? 여기 물이 차가지고 무릎이, 무릎이 시리니까, 어떻게 좀 해다고. 이러, 이러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엄마가 아 우리 우리 엄마가 하이 그집 외할아버지도 자선을 많이 드셔가지고 계단산도안 나나 7 남매가 인8 남매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이이 이, 천일이 멋친니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매동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기양받고 살았겠어요 그죠? 응. 외동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또돛 또 닦고 가고 한걸 이제 결국은 엄마만이 그래 받아서 간 거예요 이제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엄마도 황당해져 이제 오늘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보고 돌아가신데 그렇게 오래되신 장반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무릎이 시리다고 울쳤다고 <웃음> 이거 좀해 주라고 막 이러니까 엄마도 황당했지만 도대 이게 이 때리는 건 뭐냐면 산소는 눈에 안 뱉잖아요 그죠 안 뱉단 말이야 이게 물이 차는지 어쩌는지 하려면은, 사서 뚜껑을 열어야 돼, 이제. 땅을 파봐야 돼, 땅. 응? 근데 땅 파는 게 어디 힘작고 그게. 그걸 다 파, 다 파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큰오빠죠, 이제 큰오빠. 나한테는 이제, 큰아, 큰여삼촌 이제. 외삼촌들 쫓아가서, 지, 아, 무주예요, 무주. 고양이. 외갓댁이무주였어요 쫓아간 거야, 이제. 쫓아가서, 오빠들라는데얘 상의를 했겄죠. 이러이러하니까 아버지가 이래서 물 찬다고 하더라 땅 파보자 이렇게 <웃음> 쭉옥 파보자 했더니 오빠들이 난리신 거죠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거기에 무슨 물이 차냐 그 이천에 나중에 그, 그 자리를 나중에 언젠가 가볼 일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산소가 정말 굴때려 서이 이게 <웃음> 완전히 그 할아버지 산소가 이렇게 산 이렇게 다, 낭떠래이, 낭떠, 이렇게 이렇게 끝에 끝자락 푹푹 푹 떨어지는 이쪽은차 댕기는 도로변이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푹 떨어지는 여기 끝에 끝자락도 아니에요. 푹 떨어진 위에서 여기 땅에서 요, 요 산불의 일부분, 이 정도의 그 할아버지 묘가 있었어요. 요가, 그러니까 물이. 뭐 고일 때도 없고 찰 때도 없는 거예요 산 어디 습지에 보신 것도 아니고 산자락 이렇게 하다 끝에서 이렇게 슉 꺾어져가지고 바 꺾어지면서 바로 이 정도 그러니까 외삼촌들이고 누구 뭐 외숙무들이고 누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 물이 찰리 <웃음> 무슨 소리냐 <웃음> 근데 엄마는 확실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로서. 무슨 소리냐. 근데, 하, 삼촌들은 말을 안 들었고, 이 씨아리가 속도가 씨아리가 안 믿힌 거예요. 나중에 엄마는 할아버지가 힘들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까지 윗변을 싸웠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조건 어떻게 하라냐. 좋다. 아버지를 파서, 만약에, 물이 안 찼으면, 그 비용을, 엄마가 다, 그니까, 뭐 치니? 다 부담하나. 다, 다부, 다 부담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삼촌도 이의가 없죠. 아니면 은비용을다 부담한다는데. 이게, 이게, 이게, 한두 분들이 다 펴야지. 다 다시 이렇게 없으면, 이상 없으면은 도파해야 되고. 이상 있으면 또 옮겨야 되고. 이게, 이게, 이 문제가 뚜껑을 열었다가는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저래.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팠더니, 할아버지 무릎 아래쪽이 물이 고여가지고, <웃음> 물이 안 빠지더랍니다. 그게. 그게. 그동안, 그, 그 집안에서 엄마가 이제 그 만신 제작기를 간다고 하니까, 그, 오빠들이나, 막할 때는, 외손모들도 그렇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 집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죠. 잉? 예,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건을 해놔가지고 외갓집 쪽 사람들이 엄마 말을 100% 믿게 된 거지. 안 믿을 수가 없네. 이 수구뚱구 땅 열었더니 상황이 뭐 그래 된건 어떻게? 그래서. 바로, 그래서, 어, 뭐, 도부도 파고 싶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유고, 유고를 챙겨가지고, 다른데 바로 그냥 땅 마련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걸로, 뭐, 두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다시 이렇게 차리고, 그 나중에 서이 천일이 이제, 음, 그, 새로, 간데 가서, 할아버지 한테 가서 인사도 한 적이 있고, 옛날 자리도 도대체 옛날 어디 자리였냐, 그것도 확인해보고, 다 했었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밤 이 시간에 이게 산소 얘기하고 뭐 뼈다귀 얘기하고 하니까 참 이게 좀 그런데 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혹여에도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말은 뭐냐면 혹여에도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나 우리 작은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왜 할아버지는 많이 닦고 가신 양반이고 작은 할아버지는 닦고 가야 되는데 못 닦고 가지만 그래도 천성이 품성이 상당히 착하시고 고우신 분이었던 거고 형수한테 도 진짜 속된 말로 어, 시동생이 누가 형수 저기 아니 형수가 누가 시동생을 때려 그런더 우리 할머니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고도 그 꼴을 다 보고 사는 게 우리 작은 할아버지 에? 참 어지간한 분이셨죠 에? 그러니까 그나마 탈안 잡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에, 살아생 전에 큰 덕을 못 샀고, <웃음> 큰 덕을 못 샀고, 에, 막, 막 사는 분 같다. 어쩐다. 이러면, 에, 볼거 없습니다. 괜히, 뭐, 가정연애, 뭐네, <웃음> 해가지고, 이거, 이거, 정신산학교 하지 말고, 응? 그냥, 얼른 저기, 화장해가지고, 그것도, 그, 어디, 납골당이나 이런 데서 괜히 모셔놓는다고, 모셔놓고 하지 말고. 우리 모셔놔. 에 그냥 가다 그냥, 우리가 다, 다 뿌려버려버려. 아시지, 다. 산계 한다고, 산계. 산기. 어차피, 산소, 탈을 잡는 건 누가 잡냐면은, 못 가고 떠드는 귀신들이 잡는 거예요. 잘간 조상들은 안 잡어. 응? 잘간 조상들은 왜 잡을 일도 없거든. 그럼 안 잡는단 말이야 복관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여 그 죽은, 죽은 사람의 그 뒷처리가 이걸 묻을 건지 낙골당을 할 건지 뭐 어쩔 건지 이런데 얘기있다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 다 그냥 화장에 다 뿌려봐요 탁탁 다, 다. 아시죠? 이 천일은 그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계셨는데 엄마는 본인이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 화장에 서 뿌려달라고 해서 엄마가 온화한는데 뿌려드렸고 음? 아버지 역시도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 그렇게 그래야 아무런 탈을 안 잡아요 그리고 이 천일이나 이 천일의 모친같이 이렇게 깨어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알아듣고 막 실행이 움직이고 확인해보고 이럴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 같아도 아예 하지마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만약에 자기 자손한테, 아까 이천일한데 같이, 그냥 무등학교에서 본인이 뼈다귀 하나 보여줘 쪽에 있는데 그걸 못, 못 헤아리고, 못 찾는 자손 같으면은, 답이 없잖아. 응? 그냥, 어이 무슨, 무슨, 아이씨, 오늘 뭐, 뭐 재수없을하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개꿈이이렇게들러워 이럴 생각을 하고, 최배우고 말이면은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산소는, 그냥 생각, 아까도 소대했잖아요 명당을 쓰고, 좋은 자를 찾는 것도, 그 사람, 자기 덕이 있어야 되고, 공부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옛날는 혹은 뭐, 전세로 양보면은, 뭐, 자기 뭐, 못 사는, 못 사는 모습인가, 누군가가 뭐, 자기 죽고나고 뭐 시체, 나머지 명당 갖다 폭다 같이 엎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뭐, 넣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도 잘 된다. 그런 거는, 그 사람 역시도 태생이 괜찮고 잘 살았기,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악인으로 살거나 잘못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나중에 큰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생전해도 잘 살아야 돼 살아 생전해도 잘못 살면은 그런 것저런것 온통 죽어서도 그냥 그 살아서 효도 못한게 죽으면 효도 할거 같아요? 효도 안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안돼 그러면 살아서 자식새끼 건사 안한 부모가 죽어서 장신자손들 건사할 것 같아요? 안해 알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괜히 미련 갖고 괜히 비, 비싼 땅 사가지고 <웃음> 땅 파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묻고 애고애고 애고 하지 말고 다 화장에 뿌려요 알았죠? 어, 시간 다 돼가는데 여하튼 이제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이게 2월달이 제일 힘들어요. 응? 보편적으로 명절도 있지. 달도 짧지. 응?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또 올림픽 한다고 뭐, 이질 안 했지. 그러면,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도 상관, 여유 있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장사해서 먹고 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달이 2월달이에요. 더군다나 3월달 신학기, 입학하려고 하면 돈들어가지 응? 돈들어가잖아 애들 입학금 등록금 책가 뭐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2월달이 모든 국민들 쩌없는쩌없는 국민들이 미치고 죽는 죽는 달이에요 그래도 2월달 다 끝나가네 이제 오늘 26일이니까 여하튼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자 2월달 마무리 잘들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은 꿈 꿔세요!